I'm h as 여기 맛이랑 디자인이랑 그기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할 수있 여전히 없어.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없어요. 없어요. 어, 왔다! 오늘도 많이 들고, 이게뭐 끝이, 그럼 어떡하지? I'm a little b i 라면 m a l 면 t t l e bit. 고 싶어? l i t l i a little bit. I'm a l i t t l m a e t m t t b i i e bit. I'm i e t a t l e b i I'm a t e a t e t t e e i i t m e e e i e a i m a l m t a l l switch up and I start to drive streets that no longer are my own I keep driving your way home 이 u 아이이아이이아 from 오랜만에 빅시어로 찍으니까 어색하네요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제 약속 시간 다 돼가지고 나가볼게요 대구는 바람이 안 불어? 이렇게 많이 안 불어? 너 얼굴이 나오면 가려주면 되겠네 세상에 모잘끗 처리 아니 근데 나오니까 재밌지? 아 어, 재미도 있고 어. Sometimes tears me down your o w d Oh, I just can't love. I can't bear the thought of seeing you. o w I s h m e o s t i n e n e m o i e a t e a I'm o n o e a l o a o y i n t i n t e l e o k you. i n o n t be a to e t o u I'm t o e a e o g you. I'm n i t e a l o e o m n o n to be a b e a you. I'm n i n g o a l o t a you. I'm n g i n e o you. I'm n i n e a e to get a t u m t o t e a e o a c t i t a l t e b i n t g o o a l t a m t t e a to e a c to 맨사진 내 내꺼 진짜 안왜 이렇게 <목소리> 어 어? 음. <목소리> 좋아? 여기던 각도를 조절하고 좋겠네 각도로 리인청잡은 법도 몰라가지고 그거를 들고 그버렸나 <목소리> 아, 이런거 음. 있는거야? <목소리> 어? 아직 안됐는데 <목소리> 너무 맵다네 맞네 2, m u l 네. 근데 이게 소정이라니. <웃음> <너무 짧게 웃음> 크리플 스타일. <크리스탈. 웃음> 중고나라에서 빅시아를 샀었는데 바로 다음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만 확인을 하고 풀박 구성으로 사긴 샀는데 구성품 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여행 계획도 좀 세우고 해야 돼서 친구 집에 또 가야 되거든요. 가기 전에 이거 확인 좀 하고 다녀오려고요. 정확한 상품명은 레그리아 미니이고요. 액세서리 키트라고 카메라 스트랩이랑 뭐 이런 실리콘 케이스도 있고요. 그냥 들고 댕겼는데 쉬워야겠어요 음. 너무 이런... 좋 이런 파우치도 있고 제가 이분이랑 거래한 이유가 배터리가 정품 배터리 4개랑 호환 배터리 3개 배터리를 7개나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빅샤를 써봐서 아는데 배터리가 진짜 금방 닳거든요. 배터리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가지고 가격도 괜찮았고 배터리가 혹해가지고 이분이랑 거래를 했어요. 정품 충전기랑요. 방수 케이스도 있는데 방수 케이스는 사실 필요 없고 괜찮은 구성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분 좋게 거래를 했습니다. 황태도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거든요. 챙겨가지고 친구 집에 또 가봐야죠. 대림멘션멘션 501에서 사온 반지를 또 까봐야죠. 10호 사이즈가 DP돼 있어서 그걸 까봤는데 제 손에 살짝 헐거워서 한 사이즈 정도 작았으면 했는데 구경하는 동안 제 사이즈에 맞게 줄여주셔서 사 짠! 제가 손이 좀 작고 얇아가지고 볼드한 화려한 그런 반지는 진짜 너무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링도 얇아야 되고 이게 백수정이래요. 알이 좀 큼직한 편인데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막 엄청 투머치한 그런 느낌도 없고 심플하면서 포인트 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새 또 이런 화려 알링이좀 많이 보여서 지하쟁이가 되고 싶어서 갖고 싶었는데 저한테 찰떡인 반지를 우연히 찾았는데 심0 15%나 할인 중인 거예요. 대박. 그래서 샀어요. 너무 행복한 소비를 하고 왔어요. <목소리> 같은 곳이좀 <웃음> 많이 <났으면 웃음> 야, <하긴> 작업실 영상도 <목소리> 있아 맛있어 와..지길래 아, <목소리> 아, <즐기네. 목소리> 이 탈레미야 이거 아아 맛있겠다 아니 예쁘다 푸른 게 예쁘네 네. 약간 저기는 쨍한 그런 음. 휴양지 느낌이면 바르셀로나는 그런.. 석양의 음, 음. 그런 휴양지 느낌이란 건가? 맛있겠다. 뭐야 저게? <놀람> 이탈리아 숙소 한번 찾아볼까? 한국건뭔지이탈리아를 먼저 휴양 음. 먼저 하고 음. 관광하고 음. 다시 휴양 마무리 짓고 이탈리아 음. <놀람> 음. 음. 그냥 저런 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에만 누워가지고 밥 먹고 누웠다가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니가 멀수던데인가 내가 멀수턴 어, 같은데. 피렌체가 남부가 아니다. 나폴리보다 위에. 있다 시칠리아랑 나폴리랑 엄청 멀어. 시칠리아는 못 갈지도 몰라. 와 동선이 너무 꼬인다 완전 반대야 근데 동네가 예쁘다 아니면 아싸리 이걸로 포기하고 많이 가는 데 포기하고 포기 음. 나폴리, 아날피, 포지탄, 라벨로, 커플리소렌토르테랑 알베르펜 근데 다 좋았대 오늘 이기주 완전 포기할 거니까 그럼 여기를 한 10일에 가야겠는데 이탈리아를 10, 12일, 12일, 1 2일 이렇게 딱. 이 사람 7박 8일 동안 렌트카를 해가지고 아, 운전하는 아, 거다 근데 진짜 많이 줬다. 별로 양오피, 포스타노 라벨로, 프리소벤트 응. 마피아. 인창을 뺏길까? 카피할까? 이 사람은 포스타노가고 라벨로 가고 마테리, 알베로벨로. 또 오스톤이 일정의 한판에. 이렇게 따라가니까패소를 어디쯤 해줘야 되겠니 중간에 잡아야 되나? 그럼 계속 떠돌아다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되나? 그런 건좀쉬 쉽게... 힘들어. 이거 어디야? 밀라노? 어 이거 예쁘다. 75,000원이라 계시 75,000원이라고? 75,000원인 50, 50,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넓은데? 어째? 갱동네인가? 내가... 아니 바깥에 베란다가 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우리가 히트 될 거잖아. 어? 365일 저기 나왔다 갔는데. 어, 365일 봤잖아. 3 6 5일이 뭐야? 둘다야만 아365 아, 거기에 나왔다고? <웃음> 위치가 있었는데. 너무 좋대. 야3 6 5를 여기서 잘 맸대? <웃음> 아. 어딘지 못 찾겠다고 전화하니까 자기는 영어못 한다고 그냥 끊어버리는 끌어, 집중. 야 어. 위치가 진짜 좋다 카네. 7만 5천 원이 왜 응. 괜찮지? 환상도 이고 매우 깨다면 그 정리가 됐고 커뮤니케이션 완벽하고 공항에서 어떻게 오는지도 알려주고 이곳에 꼭묵기를바란다네 엄마 여기 예약할까 어? 왜? 가격이 올랐어? 아니, 어? 어. 그데밀로놓 그 예약이 됐겠다. 뭐? 어? <웃음> 예약이 확정됐다. <확장> 뭐라고? 카드 <웃음> 연결해놨거든. 어디인데 거기가? 내가 거기. 보낸 7만.. 7만 5천 원이 나갔겠다. <웃음> 나는 최종 금액 얼마인지 몰라 그런는 건데. 고막 할까 여기 좋은데. 응. 예쁘고 표기도 좋고. 12시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은 전액이 음, 없는데 근데 그냥 거기 가면 안 되겠네 청소비랑 서비스 수수료랑 그런 거다 했을 때 23만원 그러면 괜찮게 11만원 괜찮지? 위치가 좋던데 이 뭐라도 하나 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 거같네 침대도 두개라네이탈리아는 역사책 같은 거고 영국은 현대적이래 영국 너무 비싸 그러면 은 그거를 좀 하면 되겠나? 그 뭐냐 한국권을 결제를 하면 되겠나? 너무 힘 힘드네나 오늘 뭘 먹자. 우리. 저녁도 안 먹고 우리 뭐하고 있어? 우리 어업 짜니 인천 이탈리아 밀라노 사빌라노. 근데 밀라노를 다가보네. 잠깐만. 어 3시 오 <mel entrada> <Emmy> 11시. 3시 체크인 11시. 텍스트를 못 넣었나? 2시 체크인. 11시 체크인. 직항도 일찍하니까 80만 원에 가더라구아니거 뭐? 흰색. 음. 뭐지? 그... 고추하 생긴 거. 밥 대용으로. 뭐... 곤약 젤리? 곤약 말고. 흰색. 브로콜리가 생긴 거. 계란 3개? 계란 아, 4개? 저는거나 올게요. 고향. 먹고할찌 젤라또를 많이 먹네. 페탈리아가 젤라또 그런가?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든다. 진짜? 잘 모르겠지 않나? 근데 니가 감자라는 얘기를 한해가지고좀 응. 슴슴한 감자 느낌이네. 이런 성당 같은 거쓰고도 응. 되네. 응. 카톨릭의 나라야? 페탈리아 역사 좀 공부할까? 응. 어, <웃음> 어? 저런 거 너무 먹고 싶어. 지중해 식당. 문은 아이가. 예산총 같네. 응. 삼 아, 기후가 진짜 특이하네. 우리나라로 사는 좋구나. 도시 이름은 진짜 모르겠지. 갈리 폴리. 근데 폴리가 한국 아이가 이름이. 뜻이 몰라 난 아, 그렇게 모르는데나 폴리의 집기억나 근데 시 음. 그래도 아닌 것들은 잘 되는 거거든. 1리 아. 아, 블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필 o you and s o m e t i m 라테스 가기 전에 가나나나 나무는 놓고 칼로고 방고 갈아입고 플라테스 마지막 수업 들으러 우리 밥 먹이고 내밥 먹고 준배해가지고 머리하러 가고 커트 하고 센텀 간 김에 자라 구경하고 집에 오면 되겠습니다. 마침 툰세라면입니다. 제 무지성 쇼핑 시즌에 샀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예약 판매여고 이제 온 거예요. 파인드 카푸어 마티백 12그린 컬러고요. 이 가방에 쿠션이 쏙 들어가지는 사이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가방 깐 김에 가방으로 포인트 주고 라이크 면 바지에다가 크롭키장에 단가라 패턴이 들어간 니트를 입어줬고요. 엄청 얇은 니트는 아니어가지고, 요거 얼마 못 입을 것 같아서, 니트 단품으로 입고, 자수정 반지. 머리 하러 가는 거라서, 머리는 따로 안 만졌어요. 수치고, 길이도 좀 다듬고 올게요. 네, <목소리> I can't love i can't bear the thought of seeing you with someone new oh i swear i'm almost o v l r you But sometimes i find i switch up and i start 너미있 <목소리도> n 오늘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놀러 나가려고요. 오늘 특별히 친구 3위 부산까지 와줘서 진짜 오랜만에 12월 달에 호캉스하고 거의 4달 만에 내 친구가 완전체로 모이는 특별한 날이고요. 저희가 계획은 뭐 해운대에 가자, 관리 가자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그 친구 집 있잖아요.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들어 누워서 결작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1박 2일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는 좀 해볼게요. 저희는 똑같은 화장품으로 똑같은 화장만 해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톰보이에 빠져가지고, 톰보이 한 시간, 뭐 이런 거 없나? 무대를 한 시간 동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구나. 거울이 없어가지고 화장할 때 맨날 쿠션 구면서 하거든요. 뭔가 탁상 거울이 하나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 사야겠어요. 제 테킬리스트 중에 하나가 쌍수여서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쌍수를 했어요. 지금은 좀 그냥 그런데 하고 났을 때는 진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좋았거든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쌍커풀 어디서 했냐고 막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쌍커풀이 자연스럽게만 돼버린 거예요. 아웃라인의 눈을 하고 싶어서 박보모니 사진을 들고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죄성하니 원장님이 네 눈은 이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아서 아웃라인을 할수 없는 눈이다. 이 눈이 최선이래요. 이게 또 진짜 웃긴 썰이 있는데 제가 어렸 때부터 외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쌍꺼풀 테이프 아이참을 붙이다가 아이참보다 더 좋은 게 있대.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중3 때쯤부터 쌍액을 접해가지고 중3, 고1, 거의 풀로 2년을 쌍꺼풀을 만들고 다녔어요. 부모님 엄청 싫어하고 저도 막 불편한데 쌍액이 한번 하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쌍수를하기 전까지는. 눈꺼풀도 늘어나고 쌍꺼풀이 있다가 없는 그거를 어린 나이에 저 저는 그걸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쌍액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눈이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쌍액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 눈을 뜨고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시골이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왕복 거의 한 3시간, 3시간 반? 고그 정도 걸렸거든요. 버스도 없고 버스 한대데도 지금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최악의 통학 조건 속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서 거의 잔격밖에 없어요. 쌍액을 하니까 이렇게 잤거든요. 눈을 까 뒤집고 있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철통 수비를 하고 고개를 파묻고 잤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잤는데 나도 모르게 스르륵 돌아가지고 이렇게 자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다가 어? 하고 깼는데 짝지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걔가 내가 이렇게 까디짓고 자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쌍이 너무 불편하고 나 진짜 쌍수 너무 하고 싶다. 부모님한테 쌍수를 시켜달라. 엄마는 아 그냥 해주자 이런 주의였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얼굴에 칼대는거 절대 용납 못한다 하셔가지고 쌍수 안 시켜주면 학교도 안갈 거다 이러면서 철이 없어서 반항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맨날 울고 방에다가 관계자외 출입금지 팻말 이런 거막 붙여놓고 결국 그만 쌍수 시켜주자 해서 쌍수를 하게 됐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부산에 있는 성형외과를 싹다 서치해가지고 여기가 눈을 잘안네만해 하면서 성형카페 가입해가지고 막 후기 이런 거다 찾아보고 성형외과 정보를 싹다 모아놨어요.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러 가자 했는데 저희 엄마가 또 시골 분이기도 하고 그 시골에서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려고 하세요. 부산까지 막 엄청 멀지도 않거든요. 차 타고 가면은 나름 가까운데 시골에만 항상 살아가지고 큰 도시에 나가면은 건잡하고 이런 거를 잘못 참아요. 엄마가 무슨 부산까지 가냐고 김해에도 널린 게 성형외과다 하면서 갑자기 114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약간의 TMI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그때 수술할 당시에 롤리팝 휴대폰 썼거든요. 막 휴대폰으로 벌, 먹을 검색하고 찾는 게 지금처럼 편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114에 전화하는 게 국룰이었어요. 갑자기 냅다 전화를 해가지고 김해 성형외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 성형외과 B 성형외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김해 성형외과 전화번호 아무거나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성형외과 전화번호를 하나 또 알려주셨어요. 114 전화해서 뭐 1번 누르면 은 바로 그전 번호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114 통하다가 연결시켜준 그 번호로 통화를 해가지고 위치가 어딥니까?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김해 사람이지만 부산이라는 큰 도시를 또 김해에서 성형을 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린 마음에 큰 물에서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서는 대충 상담만 받고 엄마를 설득을 해서 부산에 가서 상담 투어하고 쌍수를 해야겠다. 했는데 상담이 시작이 돼가지고 라인 잡아주시고 엄마가 이제 수술도 오늘 할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원장님이 아 당연히 되지 해 하면서 난안 하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여기서 안 하면 수술 안 시켜줄 거라고 내는 부산 못 간다 이러면서 저는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수술비까지 결제를 해버렸고 저를 이렇게 수술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50만원 주고 물명 겨자 먹기로 수술을 했어요. 저는 사실 아직 또 이게 절개로 했는지 매몰로 했는지 부분 절개로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원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그냥 진짜 냅다 누워가지고 확 수술해서 30분 만인가 1시간 만에 수술 끝나가지고 부산 가서 하고 싶었다고 제가 너무 울고 하니까 엄마도좀 미안했는지 소고기 사맥이고 했거든요. 아무 때나 가서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고 사실 저도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선이 좀 힘이 없고 얇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상담할 때도 이게 완전히 풀리거나 라인이 짝짝이거나 하면 은 하면 되는데 애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찍고 싶다니까 한 군데서는 그냥 해주신다고 했고 살다가 풀리면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쌍꺼풀 라인이 힘이 없고 좀 또렷하지 않은 게좀 불만이라고 하니까 뷰러로 확 집어가지고 마스카라를 이렇게 진하게 발라가지고 뭐 하면은 된다고 뭐 화장하면 그런 고민이 좀 사라지지 않더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뷰러를 엄청 확 찝는 이유가 속눈썹 힘으로 쌍꺼풀 라인이 힘이 있어져가지고 3단으로 막 꺾어가지고 찝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수술 안 하고 화장이나 렌즈 같은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쌍꺼풀 풀렸을 때 재수술하면 을 쌍꺼풀 선이 이렇게 다시 생기면 본전인 건데 이것보다 더잘 돼야지 만족스럽고 본전인 거잖아요. 원장님들 말씀대로 나중에 풀렸을 때 그때 하면 되겠다. 114에 전화해가지고 장수한 사람은 진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화장하다가 또딴 길로 샜네요 어제 머리 자르면서 여기 옆으로 엄청 쳐냈거든요? 무거운 칼 단발이었는데 많이 가벼워졌어. 생제 스트라이프티 게시했습니다 어제 자라에서 사온 바지인데 오늘 게시했어요택 떼고 마린 스트레이트 라이트 블루라고 택에 적혀있고요. 피팅을 24 사이즈로 해봤는데 여기 골반이랑 엉덩이가 너무 빈겨가지고한 사이즈 업해서 26으로 했더니 편해요. 59,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흔적한 느낌으로 입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길어보이게 입고 싶거든요.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입을거고 여기에 이 가방을 들어도 이거 뭐더라? 파인드 카프 이거 이렇게 들어도 귀엽고 크게 나쁘진 않은데 짐을 좀 들고 댕겨야 돼가지고 큰 가방 조금 더큰 가방 호복백 들 거예요. 예완 유교, 유교거리라서 안될 듯 음. 점심 뭐 먹지? 쌀국수 어때 사야? 니가 많은데? 거기에 배달을 시켜보려고 짜국수가만원인데 배달비가 5천원인거야 아 요새 배달비가 없잖아 응. 배왜이렇게비싸응 좋은 시간이다 의미있는 시간 나를 보라보 사이국수 면라는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안하잖아 My sister came back home to stay. The day I packed my bags and went away. So I found a room in a leafy street with a stranger and a traveler who both welcomed me. i o r m o m 됐다, 잘했어. 그래서 뭐.. 에서부터할 어, 너무 알아본 어아 너무 좋여기 가면 유튜안 쓰던 카으로시작봐 봐. 허허허허허허허 소리가 안 나네. I try and remember my new way home, but habit sometimes steers me down your. 어, 이거 사고 볼까? 그래? 놀라랑초콜릿 사면 그걸할수 음. 있어 바나나는? 아 바나나도 그렇다 이게 20개에 채참해이거 우리 이거 어떻게 <웃음> 들리한테펜가 하려면은... <웃음> 아니 이거 두고두고 먹어 네. 다, 다 사자 이거 아, 다 이거 진짜 사자. 맛있어 그거. 다섯 벽밖에 없어? <웃음> <웃음> 이거 다 사가 아, 너무 <웃음> 진짜 <웃음> 큰 손이다 <웃음> 아니 먹어닐라시어 근데 이거는 라임이 아닌데? 맞네. 던들로 섞거든요 너무 무겁다 이가 요즘 어린애들은 이 요리하면 놀면 많이 나오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인분 살짝 작게 할게 한 2.5인분 느낌으로다가 이제 온대야집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아 얘가 아니 비가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거 할때 스무 살인가 그랬대 내 있다 아 여기 있다 연락을 한 거야. 만나보고 싶었대. 너네 새우 많은 게 좋지? 너네 거 아닌데 왜 서바다에 가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되 짭짤한 향이야. 소금 잘못 넣어가지고. 저번에좀 싱거웠다, 이거. 음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고 맛있나 끝에 도잘 먹었다. 맛있다. 하 <웃음> 아까 전에 거기, 거기서도 많이 안 먹었거든. 다 먹고 소진할때 가서 먹어봤다. 음. 너우에도을안 음. <웃음> 네, 뭐 부는데 내가 이렇게 돈 내고 보는게 맞을까? 아, 빡 찢어줄까, 맞다. 김치 찌양 이거보다 좀더 음. 진하고 음. 꾸덕하고 크림 소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 국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웃음> 그냥 갈 거야. 음, 차라리 그 밖에 안 돼. 마늘도 맛있고. 마늘을 어디 있어? 대고니 해. 대파도 넣은 거어 응. 아는 사람 나오면 재밌겠다. 그래서 너네가 내걸 보니? 응. 처음 만났는데 잘 아이아니가나 예, 진짜 응. 추운 지을 보셨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좀 많이 추운하잖아어 근데 진짜 모르겠어. 좀춥더 음. 날씨 풀리고 그런데도. 음. 지금도 추워. 바닥이 너무 차가워. 나도 춥게 모르겠어. 근데 나는 춥게 잘 살아갖고. 저희도 잘안 키워. 춥다 춥다 하니까 너무 추워 보는데. 메이크업 아, 부터리인가 진짜? 알이 아, 많던데. 헉? 지금 메이크업 부터리 봤어. 이 언니 저기 가자면서 그랬다고. 근데 나 가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잖아 컵이 5만 원이고 컵이 거. 5만 원이고 꽃병이 13만 원 입으면. 어? 우리 막 여기서 이거 음. 보면서, 여기가 서울이가 부산인가? 동투산 문아에가 이러면서. 우리 연예인들 많이 가나 보자. 힘들겠다, 저런데 음. 이유리가 찍었어. 근데 못알아보했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바가 이제 끝판왕. 그게 다 먹었네, 이게. 여기가 있다, 야, 너네 집에. 방충망이랑 왜안 돼? 왜안 해? 좀 하면 안 되겠나. 우리 올 <웃음> 때는 전기 편성된 거. 야, 안 봤어, 영화를. 아, 무슨 일 없어? 엄녕 이거 뭐지? 씻을 때도 해도 된다 했지. 어, 본다, 아, 이쁘다결작다본 아, 거야? 아니, 지금 오늘 거 기다리고 있다 했또 누구 아... 죽었다? 저상이 잤네. I just can't love. I can't bear the thought of seeing you someone new. Oh, I swear I'm almost all. Sometimes I find I switch off a n d a star drive streets that no longer are my own. I keep driving your way home and the day breaks slowly and I know I can't be this lonely. 누가 죽었어? 그냥 초상 그것만 나왔어? 가영 이거 할때할걸 그랬다. 골고루가 잘안 되네. 걔들이 오징어 냄새를 맡고나먹거 아니야. 야 맥주 하나 더 까면 되겠다. <놀람> 썸드록 아이디라는 거 들어간다. 거야? 아 so n kind of well, so. a so c 들어, 꼭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저 <웃음>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일루와, 알로, 일루와, 알로, 일루와. 알로 일루와. 비켜줄래? 그걸그 너무 어 맛있겠다 <웃음> 어 돈이 없잖아 지나갔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되게 달린다 <목소리> 버터가 다 녹았네 뭐한 것도 안 녹았다 어, 뭐. 한, 한 것도, 거... 것도 그냥 원래 딱 처음 먹는거거니야 아, 근데 괜찮은 게 없지. 버터가 지어터거 없어서. 아, 여기 안버터 나는 무슨 오일을. <웃음> <웃음> 무슨 빵이 이렇게 오일이 예. 이렇게 원래 이런 건가? 다시 고칠까 <웃음> 잘라주지도 아.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하는 게 낫겠다. 나 이게 질겨졌나봐. 미안. 근데 네가 사온 거야? 언제? 언제? 이용룡 가서 빵사이제 이제 시작한다 애청 살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일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잡아 아파트 해서너세 하나. 드는데 나는 나이안 음. 안 드는 거 아이가 아이거 다행히한테 뭐라고 하니 신차지 아 여기 <웃음> 아우 오만 돼요 아 그럼요 아우 잘 담으셨네 <다무셨네. 웃음> 나좀 열어놔야 나안세요 진짜 음 지독하다. 그러니까 저 자꾸 어지지 말라니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맙네. 나 봐. 나 봐. 저 봐. 이거. 저기또 한번 던져 줄게. 어? 저보라고할로야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집주인 친구가 볼일 보러 가 가지고 친구 돌아올 때까지 강지들을 제가 보고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집에서 자고가 야될것 같습니다. <웃음> b u e n no longer on my own I keep driving your way